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자, 여러분들 오늘 어 클린 커스텀 대전 RB 커스텀이에요. RB 콜렉 커스텀을 시작하고 레드등 가자. 오늘 중계 잘 부탁드립니다. 자, 한번 설명 한번 드릴게요. 자, 오늘 1, 2, 3번 팀의 플렉스 팀어팀 어, 출전하시고 그리고 리얼 클랜의 1, 2, 3팀 그 피카 님이랑 많이 오셨네요, 또. 1팀 있고 또레드본클랜에 1,2,3팀 있고 어, 오살클랜도 어, 3팀 다 나왔네요 그리고 더킹 클랜이한팀 백여민족팀이 3팀 어쩌다 치킨팀없 오늘 불참하셨고요 어, 총 6개 클랜이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1차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7개 클랜 중 6개 클랜만 참가하셔서 자기장에 따라서 초반에 싸움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어..초반에 싸움은 많이 없을 것 같고 자 자기장 뛰었습니다 야스나에 뛰어가는 팀들 있고 지금 색깔 구분이 조금 안되는데 제가 보면서 플레이를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부터 여러분들 도전이 일어났어요 11번에 지금 5살 팀이 지금 사격을 좀 하셨고요 자오살팀은 지금 포칭키 아래쪽에 짤파 내렸습니다 포칭키 아래쪽에 짤파 짧아... 좀만 더 줄일게요 자팀에 지금 2번팀 님 짤파 하고 있고 자 그리고 아래쪽에 지금 4번에 4번에 리얼팀 흥철진님 레드더블루드님 한이님, 한이님도 1차 때 플레이 하셨는데 한이님까지 어, 한이님 역시 지금 이쪽 힘도 지금 리포, 리포부카로 안가고 밀타파워 쪽으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파밍을 갈까? 어, 피카, 피카츄님 어 저번에 1차 때 죽음만 어, 죽음의 모습을 많이 담아주셨던 피카님 오늘은 더 <웃음> 좋은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순간 자기장은 로족 쪽으로 잡혔어요 이러면 이제 우측엔 팀들이 들어와야 되죠 자 그리고 모살 팀이 10번 팀도 아래쪽으로 갔어요 모살 팀, 시어님 페이지님 등등 판매하고 계시고 자 반면에 지금 위쪽에 플렉스 팀 같이 내렸습니다 플렉스 2팀 자 플렉스 돌님, 플렉스 재로님자 플렉스 테리님 자 저번에 플렉스 1팀이었죠 테리님 보이네요 재로님 등등 계시고 자이층에 플렉스 베드데이님자 이러면 두 팀이 플렉스 팀이 현재 얘기를 나눴나요? 같은 팀 전략을 좀 짜온 것 같기도 하고 같이 내렸습니다 서머니에 어, 이러면 또 전략적으로 같은 클랜이기 때문에 또 선택을 했을 수는 있죠 이런 규정은 없기 때문에 어, 피아 식별이 좀 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좀 뛰어 다니시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클랜 두 클랜이 얘기를 나누신 것 같아요 우리 좀 같은 지역에 내려서 어, 서머니 쪽에 내려서 어, 파이팅있께 같이 가자, 어, 같이 털고 같은 팀으로 이동하자 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번에 1차 때는 두분 클린이 싸우셨거든요. <웃음> 어,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테리님이랑 다 싸우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 두 클린이 같이 서머니 내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아래쪽에 지금 포친키, 진리의 포친키 지붕 위에 내렸고 플렉스 팀한 팀과 현재 백의민족팀이 같이 내려서 서로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클랜이 위치를 잘 가져가야 될 텐데요 자, 핑키 위쪽에는 지금 플렉스팀 그 지금 3팀이죠 플렉스 3팀 상철님 피그님 어, 플렉스 위쪽에 자리를 잡았고 코칭키 아래쪽으로 좀 견제를 하고 있는데 밤에 지금 철짐이 우측으로 벌려주고 있어요 어, 위치를 확인해 줘야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아, 그래도 서로 발소리를 들으셨을 겁니다 이분들끼리 피그님 올라가고 있고요 자 피그님 앞쪽으로 붙습니다 피그님 앞쪽에 주얼리 BM 님 계신 아 주얼리님이 아니거든요 BM 님 계신데요 피그님 발소리를 들었나요? 지금 BM님 전벨비 b e l BM님 앞쪽에 자 이런 순간 다운 님이 BM님 다운 되고요 다운시키고요 아, 이렇게 자 다운 님이 1킬을 챙겨갑니다 그도 배그의 민족 3팀 한 분이 가장 먼저 다운이 됐습니다 플 블랙팀의 다운 님에게 자, 이렇다면은 두 분이 섣불리 또갈 수가 없겠죠. 두 분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지금 백의 민족 3팀. 우합류 해야겠죠. 두 분이서 면에 플렉스 팀 위쪽에 자리를 잘 잡아서 어, 두 명을 잘 잡고 내려가는 모습이고요. 자, 이런 순간 레그의 민족의 우팀의 우측에 1팀이 들어오면서, 지금 앞쪽에 싸우고요. 자, 이번에, 레, 리얼 클랜. 레그의 민족 2팀의 리얼 클랜 아래쪽에도 있죠. 리얼 3번 팀. 자, 됐습니다 자, 대치 상황이에요. 자, 대치 상황입니다. 빨리 지원야겠죠 다운. 자, 에임 잡아놨지만, 이거 빨랐습니다. 빨랐고 자 이게 들어오는 게 쉽지 않아요. 자 혼자 좀 남았는데 지금 마무리 하러 가나요? 쏘쏘 쏩니다. 지원사격 하죠. 됐습니다. 쉽게 살리러 가진 또 못해요. 리얼 팀이 쉽게 살리러 가진 못합니다. 원인데요. 아래쪽에 한분 계시고 됩니다. 매드님팔로감사하고요자 마틴님이 내려와서 살리러 왔습니다 마틴님 자 다운로드 치고 여러분들 지금 지금 6번의 리얼클랜의 3팀이 어, 백업이 엄청 빨랐어요 여러분들이 어, 좋은 백업이 왔고 피해 복시키고 어, 다행히 가빠도 많이 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번하고왔고 뚝배기는 날아갔습니다 커버하고 있고, 뒤쪽으로 빠져야죠. 좋은 판단. 슈가남님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순간, 위쪽에 팀들이 모여요. 레드본 클랜. 팀이 레드본 클랜. 3팀. 본 3팀. 음, 사격장을 지나서, 대열님과 다 들어오고 있고요 자, 레드본 클랜 한번 볼까요? 레드본 클랜. 어디 계시죠, 다들? 자, 아래쪽에, 어, 레드본 1팀 레드본 2팀이네요 역시님 음. 어시스트님 자, 이쪽에 역시 차를 구해서 다들 어,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역시 차가 있어야죠, 에란겔은 어, 4인 1인 1차 어, 훌륭한 선택이에요 여러분들이 들어오고 있고 자, 아래쪽에 교전이 또 일어날 것 같습니다 11번의 우살팀 자, 더킹팀. 더킹팀과 붙었는데요. 더킹팀 한 팀인데, 어이구. 자, 분발해야죠. 자, 위쪽에 둘 오고 있는데요. 왼쪽에 소리 들었을까요? 오고 있는 거? 못본것 같아요. 아, 이렇게, 더킹팀. 자, 더킹팀이 이렇게 다운됩니다. 오설팀에게 그래도 오설팀에게 다운되는 모습. 더킹팀 혼자, 혼자인데요 아,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 오살 팀, 덕킹 팀, 템 파밍해서 차 타고 들어가야겠죠. 네, 반면에, 이제, 덕킹 팀은 아쉽게 됐지만, 오살 팀은, 어, 우각, 우측으로 벌려주면서, 어, 훌륭한들 모습들이었어요. 이분들의. 자, 파밍하고, 이동해야겠죠. 자, 말씀드리는 순간, 자기장은 아래쪽으로 잡혔습니다. 자, 알비클렌. 님, 이구요 자, 반대쪽에 쏘고 있는데, 이쪽도 교전이 일어난 것 같아요. 지금 배민, 배민이 팀이랑 여기 있어요. 아래쪽에 지금 리얼 3팀 들어왔습니다. 자, 술탄. 자, 술탄 넣었어요. 찌진 못했고. 무슨, 위쪽에 있는 거 알아요? 리얼 3팀 지금 위쪽에 있는 거 압니다. 툭백이 날아갔어요 마트님 아까 툭백이 날아간 마트님 죽다 살아났죠? 지옥에서 돌아온 마트님 자 너무 시간이 끌리면 안돼요 두분다 가야.. 두 클랜 다 가야되는 클랜입니다 자 술탄 날랐고님이 바라고 있고 아래쪽에 다운! 자 좋은 샷이었습니다 배민이팀 편님 오 이렇게 16번 팀 떨어지게 됩니다 16번 팀 배민 3팀 배민 3팀 떨어지게 되고 자 말씀드리는 순간 차로 쭉 들어옵니다 현재 리얼 클랜 리얼 클랜 2팀 밀단님 폭스님 등등 들어오고 있고 차로 왔다갔다 하는 것들이 좋은 판단들이에요 좀 배민 1팀 좀 배민 많이 잡히네요 배달의 민족 네, 들어오고 있고 자 이렇게 들어오면 지금 앞쪽에서 만나요 5살 2팀과 5살 2팀과 만납니다 5살 팀에 지금 듣지만 쏘지는 않고 본인 판단 훌륭하죠 자기장인니기 때문에 굳이 무리해서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하도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말씀드린 순간 지금 12번에 5살 3팀 맞으면서 들어와요. 영각으로 맞고 있습니다. 자, 오버워밍 마인드. 오오오. <웃음> 오버마인드인 줄 알았더니 오버밍 마인드네요. 어, 차 뒤집었어요. 어, 이 살았고. 차 뒤집어졌으면 클렌장님한테 혼날 뻔 했는데, 살았습니다. 자, 우측에 플렉스 팀. 지금 이쪽에서 플렉스 팀. 자기장 퍼팡행 하고 있고 앨비클랜 클렌. 이번 클랜의 지금 3번팀네분다 어, 살아서 안전하게니다자두 어, 분이 뛰고 있는데 차가 앞에 있죠. 어, 차 타고 또 편안하게 들어가면 되고요.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좀 소강 상태예요. 위 있는 지금 이번의 리얼 리얼 이팀 손님도 바깥쪽에서 차를 구해서 이 팀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들어오고 있고 자기장 바깥쪽으로 나가네요 파밍하러 가시는 건지 아니면 차를 구하러 가시는 건지 아마 차를 구하러 가시는 것 같죠 본인 차를 구하러 가시고 있고 이제 이게 차를 타서 이동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순간 지금 오사리팀 오사리팀과 지금 배민힐팀 서로 보이셔야 뭐 이거 살릴 수 있나요? 어. 리안님이 다운됐는데 살리러 왔습니다 엑스님이 잘 살리고 있죠 자어우 샷발 좋아요 님, 아, 자, 오른쪽도 한팀 있어요 자 오른쪽에 있는 리얼클레는 지금 모르는 것 같죠 이쪽에 좌측에 있다는 걸좀 쏴서 안것 같습니다 자, 클랜 1팀. 자, 피카님 또 다운. 우리의 피카님. 또 죽어요. <웃음> 피카님. 자, 피카츄님. 자, 터뜨리고. 자, 사, 좋습니다. 오, 사, 좋아요. 오러 가는 반면에, 제 리얼 한니님 피카님. 자, 피카님 살렸습니다. 달렸고흥철진님또 살리러 가고, 연막 좋구요, 여러분들. 어, 플레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다 잘하세요. 너무 잘합니다. 바로바로 바로 빼고 보고, 바로바로 바로 연막 치고, 바로바로 어, 바로 살리는 모습. 자, 확실하게 확킬 내지 못하면, 어, 쉽지 않죠? 다 끊는 건 어렵습니다. 확킬 내기조차 어렵지, 어렵구요. 자, 피카츄님 지역에서 살아 돌아왔습니다. 실전님이랑. 철진님이죠 자리는 지금, 오살 3팀이 자리가 너무 좋아요. 이 팀이 지금 루인스 쪽에 자리를 가운데로 잘 잡고 있고, 차도 다 있어요, 이분들. 다터뜨리고 있고, 차, 대놓은 위치가 나, 왔습니다. 리얼 클랜. 레드본 클랜 지금, 이 팀, 아래쪽에 같은 레드본 은 같은 편인데요. 어, 같은 클랜을 저격하고 있는, 자자 레드본 클랜 같은 레드본 클랜이세요 자 같은팀 안중에도 없습니다 자 기다리고 있고 음자 안쪽에 들어오는게 쉽지 않습니다 레드본 3팀 자 레드본 2팀에게 맡고 있는 레드본 3팀 자 가족 싸움이라는걸 알겠죠 이분들 킬로그 썼으니까 자 그러나 안중에도 없습니다 팀을 버리고 도망가는 미달님. 팀 버려요. 우리가 살아서 상금을 받아가는 게 목적이다. 미달님과, 무디오님 어, 도망가고 있고. 자, 그 반면에, 세미님이, 지켰어요. 난널 버리고 하지 않는다. 오, 반면에 살렸던 지금 미달님과 세미님만 남았습니다. 아 버림받았어요 자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r b 이팀에게 다운된 채민님자좋게 된건지 안되는지 모르겠지만 두분은 아군을 버린채 어 살아서 살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르님 죄송하지만 말 쉬지 말고 해주세요 너무 행복한 목소리네요 아 알겠습니다 자 맨님 제가 열심히 중계 해볼게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순간 지금 10번팀 5살 1팀 아 5살 1팀 지금 플렉스 2팀이랑 교전 중에 어 교전 중에 교전이 마무리 됐습니다 자 제로님 제이비님 두분 남았지만 5살 1번팀 아웃됐구요 요게 지금 플렉스 1번팀 국사님 지금 다운이 됐는데 살리러 가나요? 못살리고 국사님 버림받았고 세렌게티님! 자, 이쪽에 리얼 1번 팀 맞은 중이었어요. 포님! 포님 빼지만. 아, 빠질 수 있나요? 포님 자 터집니다! 포님! 자, 이렇게 플렉스 클랜. 플렉스 클랜 아쉽게 떨어졌습니다. 자, 반면 이쪽도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 오살 1팀. 오살 2팀이죠? 오살 2팀. 스윙님 자, 샷팟스 왔더니 맨 들어가 쉽지 않아요 아까 마중했는데 내가 이번에 마중당하는 상황입니다 오사리팀 차로 빨리 들어가야죠 이래, 이래서 차가 중요합니다 오, 좋은... 좋은 드라이브인데 아군 버리고 가는... <웃음> 아군을 버리고 가는... 자, 조종은... 어, 조종은 좋았는데... 조종은 좋았는데 아군을 태우지 못하고 있어요 잡을 수 있는데요 아 말씀드리는 순간 플렉스 3팀 떨어졌습니다 플렉스 팀 오늘 시작 나쁘지 않, 나빠요 어, 나쁘지 않은게 아니라 좋지 않습니다 자, 너무 제가 오살만 잡아드렸군요 자 말씀드린 순간 알비클랜 지금 3번 팀구디오님 지금 살아서 아군을 버리고 살아서 온이두분또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자, 그게 지금 리얼 3팀 리얼 3팀 있죠 23팀 들어오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응원하는 거에 따라 제가 11번팀 11번팀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패스할게요 여러분들 <웃음> 자이두분 좋습니다 자이두분 자기장 끝에 들어오고 있고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중계 5살 3팀 오늘 5살도 많이 보이네요 5살 3팀 가운데로 주로는 판단 좋아요 리니스 지키고 계시다가 자 가운데까지 들어왔고 차로 자, 그러면서 지금 6번에 지금 리얼 3팀 내렸습니다. 여기 지금 있는데요. 집 근처 하나로 지금 잡고 있고, 안쪽에 지금 혼자 살아남은 백그의 민족 2번. 황가남님. 황가남님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있는 거 몰라요. 자, 있는 거 모릅니다. 자, 지금 세, 세 세클리나 같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 이분이 살아남았습니다. 황가남님 살아남았고. 이 예. 지금 알비 오, 있는데 님 님이 와우 어 건희 님샷 좋았습니다. 반면에 아장님 회장님 건희 님이 끝까지 할수있을런지자 반대로 안타깝게 리얼 클랜 아니죠? 이번 클랜이 떨어졌고요. 자 쪽에 회님이 혼자 남았는데. 이, 영수님이죠 저를 잘하는지. 그냥 끼고 같이 있습니다. 자, 또 붙었어요. 화가남님 왼쪽까지 는거 봤습니다! 자, 겉님이 오늘 플레이를! 와우, 겉님 슈퍼플레이. 자, 세명 잡는 모습이에요. 아쉽게도, 배민의 이팀 화가남님 혼자 남으셨는데, 어, 잘 살아남았습니다. 자, 이기 교전이 일어날 것 같아요. 피카츄님이 지금 쪼고 있고 앵그리님 여기 알비클레인 지금 알비 1팀 다 살아남았습니다 여기 지금 리얼 1팀 피카츄님과 킹철지님 팀이죠 블루드님 하니님 1차전에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하니님 하니님이 있고 하니님이 지금 피카님 또 맞습니다 피카츄님 또 맞아요 또 죽으면 팀원에게 원망을 살 텐데요 구상도 없습니다 살아있고 자이쪽에 되면 지금 왼쪽에 들어와야 되는 지금 5살 3팀과 싸워야겠죠 그러면서 알비클랜이 위쪽에서 지금 마중하고 있습니다 그 말고 아, 레드본클랜 지금 2번팀 위치가 너무 좋아요 자킬탱여하는 아, 모습 알비어시스트님 좋고 자 너무 좋습니다 알비클랜 위치가 너무 좋아요 아 이시님 나이스 하시고요 여기까지 챙기기 쉽지 않습니다 오사클랜 엘지 모르는 것같아요 다행히 가라스코는 돌아다갔지만 반대에 지금 킹철치님이 계셨죠 리얼1팀의 킹철치님이 잡으시면서 오사클랜 지금 다운이 됩니다 자 켄조님 알비클랜 켄조님 자 오늘 알비클랜 괜찮습니다 알비클랜 지금 두 팀이나 다 살아남았어요 자, 지금 살아남은 상황 한번 보죠. 자, 알비 클랜, 지금 두 클랜 살아남았, 두팀 살아남았습니다. 1번 팀, 2번 팀, 1번 팀에 지금 7번에, 어러시님 1번 팀, 그리고 2번 팀에, 지금 어시스트님이 계신 알비 2번 팀과, 자, 아래쪽에는 플렉스 팀도, 제이비님 혼자 남았는데, 이렇게 플렉스 팀 다운되고, 이러면 플렉스 팀다 다운됐습니다. 14번에 배민 1팀. 배민 1팀 지금 뚝배기도 없어요, 이분들. 빼기도 없이 들어오고 있고 되면 지금 자기장 들어오기 쉽지 않습니다. 음. 야 레드본에 지금 레드본 이 팀이 지금 좋아요 활약이. 이분들이 1킬 고루고루 1킬 1킬, 1킬 1킬 2킬 1킬 고루고루씩 하시고 계시고 자, 이렇게 되면 지금 RB 1팀과 2팀이 지금 싸우게 되겠죠 RB 1팀과 2팀이 자기장은 잘 들어왔지만 싸워야 되는 위치고 자 반대로 지금 철지 님이 갑니다 리얼 1팀 리얼 철지님 블루드 님자하니님 님. 피카츄 님 오늘 오래 사나와요 피카츄 님 피카츄 님이 들어와야겠죠 이렇게 되면 말씀드리는 순간 리얼클랜, 리얼, 리얼 에이팀 라키님과리얼픽스님 들어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팀 다운됐고 락키님 혼자 나왔어요 자 지금 자기장 바뀌기 때문에 역시 차가 없으면 들어오기가 쉽지 않아요 와이런겔이니까자라키님 어, 자, 이렇게 라키님이 다운되면서 리얼클랜 이번 팀 다운됐고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살아남은 건 혼자 살아남은 아까 샵바 좋아어 지금, 모살클랜 2번, 2팀. 님. 네, 절정님과 지금, 배민 1팀의 절정님과 블랙, 블랙, 블랙 브레이크님 패스트 브레이크님과 지금, 전중이에요. 루비님이. <웃음> 두분 지금 교전하고 있는데 이 팀이 살아서 들어오려면 자기 어 이러면서 반대쪽에서 지금 어 레드본 클랜이 그 모설팀이 다운시켰어. 자 이런 모설팀이다 오시죠. 자 레드본이 지금 두 팀이 다 살아남았고 레드본의 일본 팀이 지금 우측에 지금 들어온 들어오는 게 쉽지 않아요 리얼 1 팀. 카츠님과. 카치님으로 구성되어 있는 한니님어 피카츄님 또 다운 이에요 피카츄님 오늘 피카츄님 어, 매일 다운되는 모습을 영상에 남겨주시는 피카츄님 피카츄님 다운됐구요 블블러드님아 그래도 자기장에 지금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아 이렇게 피카츄님 다운됐구요 위치가 너무 안좋아요 자기장이 자기장이 리얼클린에게 너무 안좋습니다 엄마 안좋고 이 클랜은 지금 레드본 클랜이 다 있는걸 알고 있어요 2층에서 브리핑 해주시겠죠 자 그렇게 말씀드린면 한님이 러시님다운시키고요자 푸시합니다 한님이 지금 못보겠죠 반대 한님의 러시님 살리고 러시님피 회복하고 있어요 겐조님 계시고 앵그리님 계시고 자 이그님 그래도 이팀다 살아남았어요 <놀람> 앵그리님 아까 뚝배기 날아가긴 했는데 자 그래도 지금 들어와야 되는 지금 리얼클랜 입장에서 어 위치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한님이또로비님 다운 시켰고 어 한이님 오늘 좋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린 순간 블루드님이 지금 들어왔죠 안쪽으로 자, 알비클랜이 자, 한이 님 다운됐고 님 블루드님 핀물위에 어떻게 할 것인가 2층에 있는 거 알고 있는데요 자, 탁재님 다운됐고요 자, 혼자 남았습니다 뒤치겠고요 와우 와우 블루드님 자, 블루드님 이길 챙겨가는 모습 쪽에 있는 걸 지금 알고 있어요. 앵그리님이랑 켄조님은 옆쪽에 있는 걸 알고 있고 자, 이 지금 두 분들도 자기장에 쉽지 않아요. 위치가 자, 앵그리님이 자, 리얼클랜 다운 축 자, 이렇게 되면 알비클랜 두 클랜의 대전입니다. 알비클랜의 지금 2번 팀이 너무 자리가 좋죠. 마중 가고 있어요. 자, 여섯 명 남았기 때문에 두명 있는 거 알죠? 총소리 들었기 때문에 자, 레드본 자리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거는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앵그리님, 켄조님 가족대전 레드본클랜 자, 연막 치고 있죠 잘 나오게 하기 위한 연막 <웃음> 자, 지금 두 분이 다 자기장 밖에 있기 때문에 자기장 안으로 들어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연막 많이 작업해야 돼요 자 말씀드리는 순간 연막 작업하고 있죠 자 두분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 자, 완전히 지금 레드본 클랜 레드본 2팀이 둘러쌌습니다 자리가 너무 좋기 때문에 또 나가는 게 쉽지 않아요 자 먼저 지금 앵그리님이 나갑니다 앵그리님 연막 속에서 왼쪽에 있는데요 왼쪽에 네. 펜초님이 바로 백업 했지만 어, 시스님다운되고자 왼쪽에 가, 걸릴 수 있어요 자, 이렇게, RB 2팀, RB 클랜 2팀, 8번에 RB 클랜 2팀, 어스티스님, 이씨님, 섹시님, 어, 여하튼, LR7R18님, 이 1등을 가져가게 됩니다. 어, 너무 자리가 너무 좋았어요. 마지막에, 역시, 배그 에란겔과, 어, 에란겔은 특히 역시 차가 중요하죠. 차가 중요하고, 마지막에도 지금, 자기장 운빨 만겜이라는 어, 그런 사실을 어잘 증명을 해줬습니다. 자, 리뷰를 좀 하도록 하죠. 자, 알비 클랜이 지금 1위고요 알비 클랜의 이신님 무려 5킬이에요. 와우. 어 훌륭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이신님 어, 많이 화면 뭐못 드려, 못 잡아 드렸지만, 어쨌든, 훌륭한 실력의 이신님 5킬. 그리고 어시스트님 3킬. 그리고, 어, L을 718님 2킬. 자 그리고 섹시님 2킬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장이 안좋았지만 어.. 알비클렌의덩결이님이 2킬 러시님이 1킬 캔주님이 러시 1킬 나탈리님이 1킬. 1킬 자 킬을 누가 가장 많이 했는지 볼까요? 여러분들 섹시님 <목소리> 제일 많이 했네요 많이 했고 좀 하위권에서는 지금 어.. 건이님 <목소리> 아까 건이님 그죠 리얼의 3팀이네요 건님이 <목소리> 와, 아 슈퍼 플레이메이신 아까 건희님, 어님 사킬, 그 음, 좋은 모습을 어, 보여주셨습니다 좋습니다. 라운드로 가도록 하죠.